땀꿍땀꿍땀꿍 땀땀, 땀땀, 땀땀, 땀땀, 땀, 땀, 땀, 땀, 설아, 왜? <웃음> 오, 왜, 얘 너무 귀엽지 않아? 설아, 왜? 아우, 이뻐라 아우, 이뻐 오, 립스틱 얼굴에 잔뜩 묻었잖아 왜, 우리 설이 왜, 왜? 근데 또 안아주는 건 싫어해 설이가 맨날 이렇게 앵기는데 <웃음> 또 안 들어 올려서 앉는 건 별로 안 좋아해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맨날 이렇게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두 다리로 서 있는 게 너무 불편해 보여서 들어 올려서 안아주잖아? 그러면은 진짜 싫어 싫다고 막바둥바둥거리면서 뛰어 내려가 뭐 어떡하라고 안아줄까? 안아주는 건 싫어해. 안아주는 건뭐 싫어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아니 너가 아니 잠깐. 아마 아니 아아아아 아, 아, 아, 안경. 어서라 이거 아니야? 아니 알자 알자 잠깐 만아아내목 아. 아, 아, 아 살아 살아 살아 살아. <웃음> 엄죽 죽으면 살가니나 죽으면 나살돼 <웃음> <웃음>